먹으면서 배송해 보는 부분이죠. 이런 바텀 터졌어요. 이 맞췄고. 와! 진짜 면에 보죠. 죽았다 이거. 못 버틴다 이거. 헤맨이 다이브 에 진짜 취약해가지고 너무 잘한 거야 이거는. 근데 피관리 좀 해줬어야 되긴 해. 이러면 이러면 뒤에 그냥 보내주면 안 되죠. 그래서 싸움 보는데 이거 이거 이겨야죠 이걸. 아. 아. 아, 너무 아쉬운데? 아, 이거 관전버거 때문에 안 나오네. 안 타면 터지고, 타도 이득을 볼 수가 없어. 그렇죠? 방금 약간 예측 지렸다. 딱제 말대로 되죠? 이러면은 이제 여기서 게임 터진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그냥 거의 이제 미래가 없는 거지. 전체야. 아, 이것도 잘랐으면 좋았는데. 까비. 용 쪽에서 하다가 손을 봤어요. 그러면 정글 잘렸으니까, 이제, 연쇄로 계속 죽어 나가고. 여기서, 여기서언문제데 여기서 관건인데. 이러면 이제 내려가 주세요, 이러면. 이때, 이때 내려가 주면 어땠을까? 살짝 아쉽게. 아, 이거 좀 아쉽다. 좀 이거 토끼몰이 해줬으면 어땠을까? 좀 아쉽긴 해. 렉살까지 잡는 건데. 렉살 잡으면 다음에 전령으로 이어지거든, 전령 거지. 그리고 이제 전령을 가는데, 어차피 상대 한 명이 죽었으니까 럭스가 죽었으니까 바텀 가는 판단도 나쁘진 않은데 여기서 지켜봐, 지켜봐야 될게 뭐냐면 렉사이가 아까 배피로 집을 갔을 거란 말이야 그 생각을 하면 전령이 그냥 우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바텀을 가볼게요 5대4로 크게 한탄 할수 있는데 그건 솔직히 말이 안 되고 그건 진짜 그냥 상대의 생각을 예측해야 되는 거고 전령 먹은 거죠? 이걸 왜 지냐? 도대체 블루팀이 이겨야돼 에코 에코 루시아데 지금 파이크 앞두로서 얄리 거든 이거 먹고 튀어야지 우리가아 몰라 대망했고요아 안돼 좋아. 일단 여기는 그냥 그거예요. 그냥 제가 건들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기. 어, 봐봐. 3대 2는 이겨야 돼. 3은 2보다 크잖아. 근데 만약에 3이 2한테 지잖아? 그러면은 거기서부터는 뇌로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뇌의 영역이 아니야. 손으로 해야 돼. 손으로. 3 3대 2까지 지어주는 건 강의. 근데 3대2대 3을 이겨내는 건 실력. 좀 약간 노이인데? 그럼 용까지 나가죠. 괜찮아 아직 괜찮아 아직 할만해 끝까지 할수 있어 자 그래서 용을 죽이는 용을 죽이는 많이 쫄리니까 예? 여기서 치긴 쫄리니까 일단 다 모였어요 일단은 용모여 용모야 모여 한타 이 상황에 중요한 거는 상대 주요 궁극기와 플래시 캐넨 궁과 플래시를 체크해야 되고 서포트 플래시 체크해야 되고 원딜 플래시 체크해야 되고 정글 궁극기 에코 궁극기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체크가 돼야 돼요 이 중에 많이 체크되면 체크될수록 좋아요 아 근데 구도가 너무 쓰레기다 구도가 너무 쓰레기다 아 구도가 너무 쓰레기다 이건 이즈리얼도 어디서 죽고 성장 차이로 딱 봐도 왜 이런 상황이 나냐면 이즈리얼보다 루시안이 이시간에 쎄 그리고 미드가 그냥 아작났어요 미드가 박살이 났고 또 정글 템 차이도 1코어가 거의 차이가 나고 그냥 전반적으로 이길 수 있는게 없어 그나마 할수 있는 게 뭐였냐면 클레드가 럭스나 루시안을 잡으면서 시작하고 혹은 클레드가 에코를 물어가지고 에코가 궁을 못 쓰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다든가 그런 거 혹은 파이크 북이 대박으로 터져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냥 거의 천원이잖아 이거는. 근데 이 게임에서 클레드가 아쉬웠던 건 역시 어느 정도 시팅을 받았는데 티아멧을 올리지 않은 게 화근인가 화근이지 않은가. 케넨이 좀 활동을 해버렸어 망했던케네이 이제는 진짜 기다, 기도해야 다기 돼요 이제는 할게 없어요 이제는 상대 바론 칠때 바론이 프리들 넣고 막 그리고 이제 바론 스티라고 그래야죠 클레드가 못 굴린 거지 이건. 클레드가 너무 느려 속도가 속도를 올려줘야 그쪽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이탑 쪽에서 속도를 올려줘야 이 라인 속도를 올려줘야 이쪽에서 하는데 그러질 않으니까 상대가 먼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봤을 땐 그래 클레드가 못한 건 아니에요 잘 컸고 시팅도 받고 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만약에 정말 극한의 그 동실력 대비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정말 최, 최고수들의 5대5라고 봤을 때 클레드가 해야 했던 건 속도를 올리는 거 엘드 아마 계속 질거야 싸움을 하는데 이길 수가 없을걸? 이길 수가 없어요 아마 여기서 계속 손해볼거예요 계속 바로 나와가지고 바론 시야 먹으러 가다 잘리고 바론 가지도 못하고 그냥 물리면 죽고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업첵을 먹고 어떤 시나리오로 게임을 지냐면, 보통 이런 상황에서 억제기 밀리고, 억제기 미니언 받아먹다가, 상대 바론칠, 바론스타, 뭐야, 트라이를 할 때, 이 억제기 밀린 슈퍼미니언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여기 한명 빠지고, 4대5로, 이렇게 열리고, 더 물려질 거예요. 그게 보통 일반적인 구독. 이쪽 볼까? 그러면? 딥, 딥을 이렇게 불러서 딱 이제 상대가 억제기 밀고 빼는 타이밍이 늦어서 그거 뒤무는 것까진 진짜 좋았다 이거는 진짜 좋았는데 문제는 이거야 좋았는데 여기서부터 가 중요하죠 여기서 바론으로 안 이어지면 져요 이걸 결국 상대방 다 잡고 바론을 먹어야 돼 상대 양 두세명 잡고 한명만 더 잡으면 돼 한명만 한명 더 잡으면 바론각이 나와요 한명만더 한명만더 빠른, 빠른 시간 안에 한명만더 빠른 시간 안에 그것도 중요해 한명만 더 한명 더 이러면 이제 바로 클레드가 텔 타면서 바론을 쳐야죠 되든 안되든 이건 쳐야돼 왜냐면 이게 아니면 답이 없어요 지금 되든 안되든 쳐야돼요 클레드가 텔 타면서 텔 타야돼요 이거 타야돼요 안탔죠 아 안탔습니다 텔 안탔어요 텔은 무너져서 엘리스 빼고요 이러면 이제 좋쎘죠탭탔어야지 하다못해 용이라도 먹었어야 되는데, 이러면 용, 용도 주고, 그냥. 그니까, 러 아까 여기 다 잘랐을 때, 여기서, 엘리스가 그냥 선수 말을 박더라도, 피 관리 해가지고, 어떻게든, W, p u 있으니까, 엘리스 어떻게 피 관리하게 만들어주고, 클레드가 몸 맞아주면서, 아트록스, 이즈리얼이 열심히 치다 보면은, 그래도, 헤넨이 들어올 각은 없거든? 플래시 없긴 하거든? 그렇게 하면은, 한피2 0 3 0 0에서상대그 버티오가 도착할 텐데, 먹고, 먹고, 다 죽을 것 같긴 하거든? 그래도, 그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 그렇게, 렇게 생각을 해요. 아, 봉풀주 강타라고? 그래서 봉풀주 강타여가지고 뺐을 때 미래가 있어? 결국 이렇게 질 바에는 바론이라고 쳤어야지 왜냐면 근데 사실 왜 내가 바론을 이야기했냐면 바론을 먹으면 이 상황에서 최소 10분은 게임이 더 가요 게임을 보면 그렇고 돌아가서 얘기를 하자면 아무래도 역시 티아메시 안 나온 게 너무 아쉽지 않나 아니 라인전은 되게 잘했어 라인전 되게 잘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목표가 그래 미끄러지면 여기까지만 그런 거라고. 근데 라인전 되게 잘해요. 라인전 되게 잘해요. 판단력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고?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되게 어떤 특징을 띠냐면 경험이 모자라거나 근거가 없거나거든? 그러니까 경험이 모자라서 내가 분명 충분한 정보가 있는데 그걸 활용할 줄 모르는 경우거나 혹은 근거가 없어서 못하는 건데 든 보통 근거는 시아나 이런 탭에 나오는 것들 뭐 용, 전령, 시간 탭에 나오는 것들 이런 게임내에 있어요. 이런 걸 찾아야 되는데 그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미니웹을 보는 거예요 왜냐면 미니웹이 가장 모든 걸 요약해 주거든 지금 아트록스랑 에코가 겹쳐있잖아 그럼 뭐야? 즐겨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한번딱 봤을 때 F3을 누르면 믿으로 가거든 탑솔로 기준으로 F3을 누르면 믿으로 가는데 그러면 은 에코 궁이 뭐야 플래시나 궁을 한번더볼수 있고 여기 물음표평 찍었으니까 어뭐 여기 뭐 있나 약간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그리고 정보가 모였을 때 하는 거거든 이런 정보 수집이 만약에 된다, 되는데도 나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말한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아왜이 사람은 이렇게 플레이를 하고 이렇게 게임을 할까 이 사람은 도대체 오 일단 미드에 렉사이가 보이네 근데 이사람왜 여기서 바로 그 들교를 안 하지? 아 이거 라인 안 좋아서 안 하는 거구나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보는 거지 지금 렉사이 어디로 가는지 봤어요? 이게 만약 내가 지금 방금 미니맵을 안 보고 있었거든? 지금 렉사이 어디로 출발했는지 모르잖아. 위쪽 무빙이었죠 끝까지 봤으면 알았, 알았을 거야.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이야. 내가 말하는. 끝. 더 잘하는 사람들은 더 끝까지 봐. 이런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비단 여기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여튼 만약에 자기 티어가 안 오른다면. 몇 판이나, 한, 100판이나, 200판을 해도 자기 티어가 안 온다면, 그걸 해봐요, 그거. 그, 고심? 응. 음 고심을 해보세요, 고심. 고심을 해보십시오. 왜 여기서 이렇게 됐을까? 이 바보같이